렛미드 준성아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 나 토리 나 알지 엄마는 아침부터 귀찮게 해 개껌이라도 주던지 에라이 찍혀준다 그래 거기 좀 긁어봐 그래 이집 제법 잘하네 보다시피 난 모델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그냥 타고났어 아련한 거 보이지? 촬영도 끝났으니 누운 김에 좀 잘게 언니 그렇게 쉽게 지켜주면 말이 못 먹어 난세상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싫어 탈출 실패 나너라고 엄마 이 망할 놈의 집 구석 아우 맛있어 아우 그래 이맛이야 아, 먹으니까 졸리네 예쁘니까 세상 살기 편하네 나눈좀 붙일게 안녕, 루나 너희가 찍던지 말던지 난 공을 씹을 거야 아, 신기 불편해 토리야, 너 형아 왜 저러니? 아, 방석이 더러워졌다고? 괜찮아 물세탁으로도 금방 지워진대 알았지, 아빠? 수보하고 난 이제 이공을 작살낼게 먹고 거기 있어? 어? 안녕! 나 체리! 조은말때 줘라! 주라고! 내려! 아싸! 아우 맛있다! 아웅 맛있어! 너무 편해서 누워서 먹게 엄마가 줘. 아 영상 끝내 이렇게 우리도 뱅 레미투미 촬영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즐거웠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줘, 냥